오랜만이네 같이 가자 나랑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다음 문가 우리 집에 있을거야? 같이 가자, 나랑 고마워. 덕분에 살았어. 방금과 우리 집에 있을 거야? 새 배우지요, 박은빈씨. 네, 안녕하세요. 소녀를 지키는 사람, 경희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호석편이 만들어지는구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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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히 소녀를 발견하게 된 친구인데요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키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소녀한테 인간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알려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관계할 때 진짜 소녀의 마음으로 언니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마녀2가 드디어 개봉이 됩니다. 감독님을 믿게끔 만드시는 그 힘이 저는 좋았습니다.